오늘은 우리 10편 119편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입니다 구약 성경 89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10편 119편 103절 104절 105절 우리 세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10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이니이다 아멘 10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세날카윗들도 샬롬의 은혜가 있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좌우로 보면서 샬롬이라고 한번 마스크 꼈지만 한번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알레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 팔복의 말씀을 잠깐만 어, 이번 주에좀 내려놓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지난해에 신약성경을 통독을 했는데 내일부터 우리 구약을 좀 통독을 같이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오늘 마음을 좀 모두는 그런 좀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10편 119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한때 유럽교회가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교회가 형편이 없이 쇠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럽 교회가 한때는 번창하다가 세퇴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성경 말씀에 대한 부정 때문이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단순히 인간의 말로 받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 받으니까 인간의 이송이 강조되고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이승에 따라서 난도질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받지 않고 인간의 말로 받게 되니까 성경을 무시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세퇴하고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심히 부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당시에 일반인들은 성경을 못 읽도록 했어요. 성직자들만 성경을 가지도록 했거든요. 그걸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볼수 있도록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종교 교육이 시작된 것이죠. 결국 이 종교 교육은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이 다원주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있어요 다 자기가 옳다 그러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는데 우리는 이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가? 이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오류가 없고 절대적인 진림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생각하거나 알쏭달쏭하게 믿고 따라간다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왜냐? 불완전한 진리에 우리 인생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불완전한 진리에 인생 맡기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10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완전하여, 완전하여,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하여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오류가 없다 일관되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논리는 항상 모순을 불러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이론과 학설도 시간이 지나면 뒤집힐 수 있잖아요. 불완전해서 그런 겁니다. 학설은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접촉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 소성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트여지고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위력은 대단하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창문가에 앉아서 듣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 죽은 유두고 청년을 살려내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니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은 이야기를 왜 누가가 기록해 놓았을까? 왜이 본문이 나와 있을까? 가만히 보면 이 설교 시간에 아마 조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안 좋은 본문이에요 왜? 설교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으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에게는 기분 나쁜 내용이고 그러면 설교 중에 졸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일까? 또 어떤 일은 이렇게 반응 해요. 오죽 설교가 졸렸으면 졸리다 떨어져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졸리도록 설교하지 말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말해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찬송을 불러보고 밤새도록 기도해보고 밤새도록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행전 때는 그러 했다는 거예요.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밤이 새도록 이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거든요. 사도 행전 때는 밤새도록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를 이제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들어와라고 하는 이어 조그마한 이 도시에 이르러 가지고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내일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해요. 그 바울은 내일이면 떠날 형편이라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하려다 보니까 아마 설교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집에 안 가요. 말씀을 조금 더 전해주세요. 조금만 더 전해주세요. 이러다가 밤이 쫙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더 설교하고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했다는 건데 이 유두구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유두구가 설교 듣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고 밤이 새도록 전할 말씀이 있었고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어, 교회 역사 가운데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중요한 특징이 교회가 부흥할 때 설교가 길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설교 시간이 장장 10시간씩 야, 10시간씩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하고 10시간씩 설교를 듣는 것도 대단하고 그때가 교회 대부흥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권사님께서 젊어서 한창 은혜를 받을 때그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단임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 이제 설교 끝날 시간됐는데 더해 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더해 주세요 더해 주세요 이래서 설교 끝날 때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웃음>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집에서 연습곡 볼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 이거 끝날 때다된네 이거 아, 요즘 미스 트롯 예. 좀안 웃으시네 아, 그거 끝날 때 되면 벌써 끝나나? 이 영속극 볼때그 마음이 설교를 들을 때그 마음과 똑같아지는 것이 내 심령의 붕이 올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붕이 올 때는 목사님 말씀이 한 30분 하는 것이 너무 짧아 아니, 벌써 30분이 갔나? 아, 벌써 설교 끝날 때가 됐나? 이런 어떤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면 내 지금 심령의 부흥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의 때라는 거예요. 이 중국 지하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것이요이 지하교의 교회가 어느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할 때뭘 부탁하는 거아니까 목사님, 무조건 길게 해달래요. 설교를 무조건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를 한 시간 분량을 준비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설교를 그대로 한번더 해도 좋으니 또한번더 해도 좋으니 무조건 설교를 길게 해달라는 부탁을 취하게 교인들은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한국 교회는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짧게. 옥사님 딱 20분입니다. 25분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심령의 부흥이 다른 거죠. 심령의 부흥이 다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들어도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어 놓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내 성질대로 예수 믿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 진짜 믿으면 사람 바뀝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은혜로 바뀌죠 물론 그 은혜에 는 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 1 9 5 0 1 어, 9 9년입니다 1999년 2월에 제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1999년 2월에 아마 제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삼기로 결정한 해가 1999년이에요 그해 2월이었어요 그 성령 체험은 제게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되도록 보니까 그 성령 체험이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갔나?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 1년 뒤에 제가 군대를 갔었는데 그 군대 다닐 때 다시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 성령 체험의 그 여진이 1년을 채안 가더라고요. 삶의 진정한 변화는 체험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 젊은 날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제 제대하자마자 제가 겨울에 제대했는데 겨울에 제가 다니는 그 교회 청년들 둘 저와 함께 셋이서 무척상 기도원에 성경 통독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월요일날 오전에 올라가서 금요일날 오전까지 꼬박 4박 5일 걸렸어요 성경을 전체를 다 읽었어요 그 성경을 모두 다 통독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하얀 아, 눈이 내렸거든요 지금도 생생해요 제 늦... 느낌이 아주 묘한 게 있었는데 그 성경을 통독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 굉장히 묘했어요 그 느낌이 굉장히 묘했다 성경이 친근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으로 쑥 밀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점에 지금은 주님 곁으로 가신 예전에 서울 온두리교의 하용조 목사님께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를 참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부산 수완교 동네에 있는 수완교에서 부산에서 최초로 큐티 세미나를 수완교에서 여셨는데 그때 제가 쏙 빠져버렸습니다. 큐티에 빠졌어요. 청정대. 그 큐티를 계속 하면서 말씀 앞에 제가 매일 서면서 말씀이 제 삶을 바꾸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교인들을 수없이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워가고, 성격도 바뀌고 삶도 바뀌게 하는 것, 아마 지금도 여러 정인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런 분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편화시켰다는 이 간정. 말씀의 은혜가 정말 깊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 손에만 들고 다니지는 않을까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정말 깊고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삶을 폭대게 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철학자인 이 아하드 하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이스라엘이 안식을 지켜왔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이 말을 하신 분이 아하드 하함입니다. 랍빛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2600년 동안이나 유랑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아마 2600년 동안 유랑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라면 나라도 민족도 완전히 소멸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라를 잃은 지 2600년 만에 옛날에 그 땅에 팔레스인 땅에 이스라엘을 복원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지금도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 이번에 이 코로나 백신도 맨 처음 접종을 시작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전 국민 집단 면역을 아마 최초로, 세계 최초로 아마 이룰 거예요. 백신의 이 효능을 집단으로 우리 어, 맞았을 때 아마 샘플이 되는 굉장히 부러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어디서나 안식을 지키며 살았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안식일이 나라 없는 26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복되게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에서 이 주는 은혜를 받으려면 요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뭘 내야 된다고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시간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고 들을 기회가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얼마 안 가면 성경 읽기 힘들 때가 올 겁니다 젊은 분들도 저도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노안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톰선 성경이라고 글자가 작은 걸 성경 들고 다는데 갑자기 성경이 흐릿불이 되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봤더니 노안이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책을 계속 읽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따가워지고 눈물이 나고 오래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어떤 분들은 돋보기를 꺼야 그쎄 성경을 볼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 보기 시작하면 오래 보기가 힘듭니다 성경 말씀이 흐릿해져 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말씀 듣기가 쉽지 않은 때가 오는 겁니다. 다리가 아파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일에 더 시간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뭐 우리 삶을 지키고 복되게 하는 것도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려고 애를 쓴 이유가 뭘까? 그것은 드로아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들어와 교인들에게 사도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바울은 밤을 꼴딱 세우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려고 애를 쓴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작년에 신약통독을 했고 이번에 구약통독을 하자 그러고 또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 큐티를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 이 큐티를 권유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권유하고 또 이번에 성경 같이 또 읽어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 만난다고 한다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그러면 설교하시는 목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아요. 목사는 설교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설교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배우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의외로 적어요. 의외로. 대부분은 교회 나와 가지고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은혜를 받거든요.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좋아요? 하지만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그 은혜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목사가 쫓아가가지고 그 그때 그때 상황 따라 다 설교를 해줘야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펴서 읽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은혜를 받기도 해야. 그 장소 그 시간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주시는 은혜를 섭취하고 캐내고 살아야 우리 현장에서 이게 적용될 수가 있지 목사님 설교만으로 내가 은혜를 지탱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삶에 다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삶은 다 다르잖아요 모습과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진정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줄 알아야 되고 이 말씀 배우기를 힘쓸 뿐 아니라 말씀 묵상까지도 좀 나가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다가 이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면요 내삶 속에서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가 증폭이 나죠 펑! 하고 터질 수 있어요 적용이 되고 확인이 돼요 어? 저 말씀 내가 지지난주 들었는데 아 목사님이 또 확인해 주시네 이러면 그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이렇게 자그마한 그런 편린과 같은 은혜들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것이 적용되고 합이 되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또 희열이 일어날 수있습요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꾸준히 읽다가 주일에 설교 듣는 것 남다를 거예요 한 주간 큐티를 꾸준히 하시다가 주일날 와서 목사님의 말씀 듣는 것은 또 다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입니다 주중에 그 그게 잘안 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정안 되시는 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이 자리에서 은혜를 놓치면 그것만으로 이것만으로도 은혜를 놓쳐버리면 은혜가 말라버리게 되니까 그 유두고가 졸았던 이유는 피곤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마 유두고는 육체적인 노동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아주 격한 노동 속에 있다가 밤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육체적 그 피곤함이 몰려왔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집에 가지 않고 그것까지 왔으니 유두고 믿음도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가 창문턱에 걸터 앉았다 그랬는데 아, 왜금방스렇게 창문턱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성경학자들은 그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가 창문턱에 앉았다고 했는데 그 태도가 삐딱해서 창문턱에 앉았다기라 기보다 등불이 많이 켜져 있는 곳이라 아마 공기가 탁했을 것이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쏘으면서 말씀을 듣고 싶었으므로 그가 창문 턱에 앉았을 것이라고 성경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워낙 피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예배 드리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피곤하지 않게 좀잘 쉬는 것도 정말 필요하겠다 저는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다 주일 예배는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저일하고 이 TV 프로그램 틀었다가 저거 틀었다가 그렇게 늦게 잠을 자면 주일에 안 주는 것이 이상하죠 사람의 육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들 상태를 보게 된 겁니다. 환상 가운데 교인들 상태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설교 중에 조는 것을 그 목사님이 환상 중에 봤는데 보기 전에는 몰랐대요. 다잘 듣고 있는 걸요. 요즘같이 마스크 이을 조금 올리면 요 눈을 감고 있는 건지 뜨고 있는 건지 잘분간이안 돼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설교 중에 시계 보고 주보 뒤적거리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곳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뒷자리에서 왔다 갔다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환상 중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문이 열리는데요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런데 그 지옥에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목사인 자신을 알아보고 뭔가 소리를 지르는데 입술의 모양을 보니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말씀, 말씀, 말씀, 말씀을, 말씀을, 말씀을 전해달라고, 모양을 보니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 같았더래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의 이 복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지옥에서 구원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세요. 지옥에 가서 저들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제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못 듣는 것 같았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환상에서 깨어났어요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의 말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도 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후회될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즐거움에도 흠뻑 젖어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모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다니 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맛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맛을 단맛으로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맛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주의 의 말씀에 어찌 그리 쓴지요? 말씀을 뵀다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려워. 오늘 그이 은혜가 이 마귀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계시가 열리고 말씀이 단맛으로 느껴지고. 이 다윗이 그 맛을 알아낸 거예요 말씀의 맛을 본 거예요 이야 이 맛이다 신앙의 맛은 딴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뭐 봉사하고 이런 재미로 신앙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단맛이 신앙생활의 참맛이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였습니까? 아구찜입니까? 내구탕입니까 최고의 맛은 말씀의 맛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런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침이 꼴딱 꼴딱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읽기 위해서 말씀을 했을 때 갑자기 이내 심령의 은혜의 샘이 터져가지고 입에서 침이 꼴딱꼴딱 나오듯이 은혜의 샘이 터져가지고 아, 말씀 빨리 읽어야지 말씀 빨리 묵상해야지 야 이런 은혜가 저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믿음으로 그냥 여러분 취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그 말씀의 은혜를 제게 주세요 그 은혜가 제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맛이 제 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어느 정도 사모하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수준이고 내 믿음의 클래스다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꽉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클래스가 너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삶이 힘들어지고 이런 코로나 상황같이 막히는 상황이 오면 믿음 잃어버리가 너무 쉽상입니다 왜?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 여러분 보배 중에 보배는 여러분들의 손에 들리지는 성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배는 캐내야 되잖아요 내가 캐내는 수고를 해야 돼요 시간을 낼줄 알아야 되고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말씀을 봐야지 그러면 이 보배가 캐내어지는 거거든요 이 맛도 내가 먹어봐야 이게 어떤 맛인지 알듯이 먹어봐야 단맛인지 꿀맛인지 알듯이 하나님 말씀을 접해보고 대해보고 또 읽고 묵상하고 나갈 때그 말씀의 맛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원래도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 시대예요. 예배가 다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다치면 그건 은혜 안 받을 겁니까? 참으로 이때는 내 손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줘야 될꼭 그런 때다. 우리가 작년에 신약 성경을 통독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구약을 벌써 읽기 시작한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사랑한 우리 교회 여러분 2021년도의 새해에 꿀송이보다 더탄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에 빠져드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요, 우리 저쪽에 보시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타이틀로 모세, 오경, 창세기, 추리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말씀을 함께 좀 통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루 20분이에요. 몇 분? 20분. 자, 이번에 통독할 때, 어, 그 좋은 좀 성경 읽기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어, 그 콘텐츠를 이번에 좀 활용해서 읽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제가 여러 성경 읽기 콘텐츠 가운데, 아우, 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특보고, 와, 이거 정말, 아, 제가 볼 때는 제일 탁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기독교 전문 방송 채널인 CGM TV에서 제공하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콘텐츠인데요. 그 성경을 이해하고 읽기 굉장히 좋아요. 매일 이 정해진 본문을 읽기 전에 공신력 있는 어, 신학대학원의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한 5분 오늘 읽은 말씀을 설명해 줘요. 그분들은 뭐 이제 구약학 통달하신 분이시니까 아주 신학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들이 한 5분 동안 먼저 오늘 읽은 말씀, 만약에 내일 창세기 1장, 2장을 읽겠다고 러면 1장, 2장에 대한 계략적인 그 맥을 잡아주는 거예요. 참 좋죠. 그러 난 다음에 이제 한 15분 정도는 이제 오늘 주어진 그 본문을 읽는데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해어요 드라마 바이블. 예. 어, 굉장히 그 드라마를 듣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성경 사파들을 열어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어, 좋은 어떤 그런 콘텐츠인데요.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또, 아시아연합실학대학교, 백석대학교, 이런 구약학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을 해 줘요. 참 좋은 성경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맛보기를 이 시간 잠깐 좀 준비를 했으니까 내일 읽을 맛보기를 잠깐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자, 잠깐만 열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서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화종부 목사입니다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창세기는 근본의 책이요 시작의 책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우주와 천지 만물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 사람의 창조와 출발이 나오며 신앙의 기운과 근본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안식일, 결혼, 타락과 죄, 구원과 예배, 심판과 살인, 문화와 은약의 시작 등이 나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진화론 인간 진보의 사상에 밀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늘날 창세기는 수많은 질문들을 일으키며 호기심과 논쟁의 소용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한 세상과 만물의 창조를 선포함으로 무신론을 반박하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선언함으로 범신론을 무력화시키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선언함으로 소위 종교다운 주의 시대에 다신론을 반박하며 시작이 있는 물질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구별하므로 유물론을 반박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함으로 인본주의를 극복하게 하는 우리 신앙에 참으로 귀한 보물창고 같은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등장하는 태초에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시기 혹은 시작의 처음을 가리키는 특수한 표현입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들거나 설명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과 만물을 창조하심을 선포하고 선언함으로 우리에게 믿어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세기를 읽을 때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정보를 얻으려 하는 자세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세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를 둘째 날 네, 이런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과 좀 달라가지고 지금 타이밍이 좀안 맞는데요. 네, 이부 때는 조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그 교수님들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과 어떤 효과와 이런 어떤 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이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그냥 공동체 성경 읽기를 치시면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치시면 그 컨텐츠가 떠요 그래서 장세기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장세기를 클릭해서 1, 2, 3, 4부터 나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요 매일매일 성경 읽기 그어표 안에 그대로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만 보면 20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활주일까지 모세오경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모세오경을 다 읽을 수가 있고 어, 또 혹시 바쁘신 분들은 이컨텐츠가 아니더라도 그냥 직접 창세기 1장, 2장 오늘 분량을 읽어도 무방하죠 어, 그런데 어, 이렇게 좀이 도움을 얻으면 또 우리 성경 이해도 넓어지고 또 우리 어, 어, 교수님들이 풀어주는 그런 어떤 성경에 관한 이론들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여러분 지식이 열릴 거예요 그 꾸준히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쌓이고요 예, 네, 성경이 열려지고 아마 제가 받았던 그 은혜 여러분이 더더몇 배나 받지 않겠나 저는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이 쑥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말씀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언제나 제 마음을 이제 말씀으로 대하도록 만들고 또 읽도록 갈망하게 만들고 무상하도록 만드는 그 은혜가 시작됐거든요 아마 이번에 구약을 함께 통독하면서 꾸준히 아마 하게 되면 그런 놀란 은혜도 여러분이 더 놀랍게 그렇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함께 구약통독을 꼭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리 보시죠 여러분, 새해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새해의이 모든 역사와 모든 장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의 은혜에더 깊은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의 맛을 제가 보고 말씀의 세계에 빠지게 하소서 하루 20분 성경 읽기에 도전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과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오늘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하셔도 됩니다 어떤 말씀이 부딪혔거든 그 말씀까지 기도하시고 말씀에더 깊은 은혜가 제가 하나님 이 세계에 빠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말씀의 은혜에 더 깊은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군성에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의 세계에 더 빠지기를 원합니다 가 주기를 원합니다 너 주시오.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 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 말씀은 정말 내 삶의 복이요 그삶에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삶에 나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세상은 불확실하고 세상의 삶에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믿을 하나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우리가 취합니다 그 은혜를 제가 취합니다 그 은혜를 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취합니다. 아무리 하나 그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한 맛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열어주십시오 열어주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 말씀의 맛이 밝혀 연결수 있도록 결급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심평 따위 생하는매처럼 하나님의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역사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예 어. 어. 뜨거운 말씀에 담갔으니 우리 안에더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에 역사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예 주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들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결심을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아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부터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내겠습니다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세계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성경읽기에 우리 목장 가족들도 함께 할수 있게 하시고 우리 새날 교육들이 이번에 이 공동체 성경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강하게 받는 역사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에도 빠지길 원합니다 마음의 결심들을 더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결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결심들에 대한 애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언제 성령을 통하여 주님 마음으로도 남은 성령의 영생 더욱 능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 영생 주옵소서. 예, 주님 다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말씀들 부르짖으시어 아무 자나도 공산당 신들을 더 태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내가 하시고 레마의 말씀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오 내길에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은가 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소서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말씀의 맛그 말씀의 단맛이 제 맛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세계푹 빠지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에 제가 시간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저도 믿습니다 아버지 부디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새해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놀란 은혜가 우리 새날 교회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구약 통독에 함께 하나님 도전하려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말씀이 갈급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날 성도들에게 강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11조와 여러 헌금을 드리며 나갑니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내 육이 강건하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더 번성하여지고 더 창대하여지고 더 세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 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